자 아까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입니까.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 라고 규정 규정을 의외로 아닙니까? 무시하시고. 그럼그거 수사가 왜 진행이 돼가지고. 이 규정은 왜 있습니까. 예. 총장님. 네.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관련돼서 그걸 네. 받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전파진흥원의 경우에는 피해를 안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예. 다 회수했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리금이 다 회수되고. 자, 그런데 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수사 의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들을 위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과기부가 감사해보고 자기네들이 살펴보니까 이 펀드 운영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해서 다수의 선의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 같아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범계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그것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왜 일반 서민들의 피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은 오히려 맞는 질문이신 거고요 총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수사그래서 그 저는 라임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냐 옵티머스 관련돼서 그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박권교 의원님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자 한번 띄워주시죠 ppt 자, 검찰 보고 사무 규칙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규정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비공개라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절차에 따르면 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반부패부장, 대검의 반부패부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팀에서. 자, 아까 총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을 제가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고 및 지휘 체계, 라임 사건의 보고 및 지휘 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대검의 관련 수사 지휘과장, 대검 관련 부의 부장한테도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 사건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자,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첩보 단계는 어?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어? 저한테 집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자, 검사장들이 총정리. 저한테 직보를 하면 제가 수사도 해봐라 총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 거죠. 분명히 까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네. 첩보 단계라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 처리한 게아 원래 그렇게, 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자 5월에 네.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할 때 네. 보고를 했다는 거잖습니까? 그 5월 말경에 예, 5월 말경에 예예 그 예. 5월 말경에 근데 합니다. 그 무렵부터 네. 8월까지 3개월 정도는 네.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법무부나 아무, 아무도 이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그 윤모 네네.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언제 발부되고 언제 집행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자 문자. 자 그래서 그래서 문자. 이 사건이 이 사건이 문신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알고 있었던 법무부와 대검 통틀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알고 있었던 사람 대검과 법무부 통틀어서 한 명입니다. 그한 명이 누굽니까? 그 총장님다 총장님. 원장님. 아니 저는 총장님 저, 오늘... 말고는 네.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야당 정치인 이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야당 이게... 정치인은 연루가 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패부라는 것은 독자적인 부서가 아니라 총장의 참모고요. 검사장이 저한테 직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자, 총장님. 저 아랫사람들 참모라고 더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거기때 총장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수사는 네. 규정대로 한 것이다. 자, 아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나 상관없고 난 아무 문제없다고 라 얘기하시더니 지금 규정을 안 따르는데 그렇게도 그건... 합니다. 아니 그럼 제 말씀 그러면은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지검의 일선 검찰청 총장님이 책임지실 때는 규정을 들어서 규정을 방패로 피하시고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총장, 처리할 때 총장님이 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 라 규정 규정을 오히려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그럼 그럼 이, 규정은 수사가 진행이 이 규정은 왜 있습니까? 아까 규정대로사가아니 이거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라는 자, 거지 첩보 단계부터 총장님, 이렇게 다 보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총장님, 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개통에 따라 절차에 따라 네.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왜곡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해야 될걸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어렵게 힘들게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수단에서... 총장님도 네. 이런 규정을 따라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는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하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